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그동안 상담 문의를 받았던 전화 내용 중에 소장님 부산이 이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근의를 해뒀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규제지역으로 해제가 된다고 라 하면 어, 일반 분양에 저는 당첨될 점수가 모자라는데요. 그러면 비규제지역으로 바뀌고 나면 어, 이거를 살수 있는 기간이 비규제지역이면 6개월만 지나면 됩니까? 아니면 3년을 다 지나야 됩니까? 이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어, 근데 그동안은 부산이 어, 비규제지역일 때 6개월 지나면 거래가 가능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어, 비규제로 바뀌면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 기간으로 바뀌어있는지를 답변을 드리고 나서 아, 이 근거법 조문을 한번 좀 찾아봐 드려야 되겠다. 제가 뭐 말씀으로만 믿는이다. 이 말씀 드려 가지고는 또 신뢰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을 달아서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찾은 김에 유튜브에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이 또 계시면 도움 되실까 싶어서 한번 업로드를 할 계획을 했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 먼저 이 찾아가는 루트를 알면 좀더 수월하겠죠. 그 네이버에 검색창에. 네이버는 다 띄워줄 줄 아시잖아요 네이버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를 찍습니다 그렇게 찍으면 요 화면이 딱 열려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찍으시면 이렇게 어, 열리고요 어, 여기에서 어, 일반 분양은 청약에 관한 그런 내용이니 이거를 찾아보려고 하면 이게 관련 법을 여기 찍어야 되거든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검색창에 아, 여기에, 어, 주택에 관련된 거는 주택법이 가장 위에 있는 이제 법이 될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주택법 시행령이 있겠죠. 주택법은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해서 바꾸거나 만드는 그런 이제 그게 법이고요. 그 밑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또 고칠 수가 있죠. 어, 그런 게 이제 주택법 시행령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렇게 또 달려 있습니다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게 이제 그 밑에 달려 있는 그런 어, 법 조문들이 되겠죠 어 그런데 제가 이걸 조문을 찾느라고 이세 개를 다 찾아 봤었습니다 이한줄 내용의 근거를 찾으려고 이세 군데의 법이 내용에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를 법서핑을 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주택법에 들어가도 없고 공급관 공급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들어가도 얼른 못 찾겠고 어, 결론적으로는 주택법 시행령을 찍어서 검색을 딱 했더니 이제 창이 어, 이렇게 떴죠 어, 떴는데 여기서 또막 조문부터 다 훑어봤어요 그러다가 나와있는 걸 클릭 클릭을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여기에 별표를 클릭을 하면 창이 좀 가렸나요? 어, 표가 다섯 개 까지가 있었고요. 그중에 별표 3이 어, 전매 행위 제한 기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별표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안에 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행령이 어, 위에 시행령은 뭐 바뀐 내용들이 들어 있지만 이걸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언제 이걸 공포를 하고 그러니까 공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 시행 그건 또 언제부터 시행되고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공포되고 시행되고 하는 거를 <웃음> 그거를 이제 한번 또 살펴봐 놔야죠. 이거는 전매 제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달려있는 부칙을 쭉다 열어봤습니다. 다 열어보면서 전매 제한 관련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봤더니 2020년 9월 22일자에 보면 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하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어, 여기를, 어, 요 관련된 건다한번 훑어보셔야 되겠죠? 어, 잠깐만요, 요건 좀 접고요. 어, 다시, 어, 요 전매 제한 요쭉 위에, 부칙들을 쭉 위에서부터 살펴내려왔더니, 어, 다른 거에는 다 언급된 게 없는데, 9월 22일자에 봤더니, 어, 하나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이렇게가 언급된 게 있어요. 그럼 뭐가 언급됐는지를 또한번 봐야 되겠죠? 그이 영, 이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 그 모집 공고가, 어, 뜬걸 얘기하겠죠. 어, 요 영이 시행되기 전에 모집 공고가 뜬, 어, 그런, 그런 경우에는 별표 3,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별표 3이잖아요. 별표 별표 3, 제4호 나목의 2,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호 저 밑에 나오거든요. 2및 같은 표, 같은 표는 똑같이 별표 3이겠죠. 여기에 제5호 나목, 요거의 계승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것도 살펴볼 겁니다. 불구하고 존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찾아 들어가면 막 바뀐게 나와있는데 종전의 규정이라 하면 그냥 비규제지역일 때는 어 6개월 지나고 나면 전매 제한이 풀리는 그런게 종전의 규정이었어요. 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언제 이전에 이형 시행전에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바뀐거는 2020년 9월 22일인거죠. 9월 2 0 2020년 9월 21일까지 모집 공고뜬 거는 그냥 어 부산이 비규제지역으로 불리면 6개월이 지나면 전매 제한을 그냥 풀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밑으로 또 내려가서 이런 게또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별표 어 5호 나무 어, 요게, 요거를 좀 예시, 좀 주의해갖고 한번 봐두시고요. 또 밑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또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쭉다표기를하번 해봐야 되겠죠? 내려가면서. 전매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 여기 봤더니 2021년. 작년 2월 19일 날 대통령 령으로또 발표된 게 있네요. 2021년 2월 19일 날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대한 경과 조치가 또 하나 나와 있는데 어, 여기 마찬가지로 앞에 것처럼 모집 공고가 어, 언제 언제 한 거에는 어, 종전 규정을 따른다 돼 있는데 이거는 어, 뭐, 뭐가 적용이 돼 있냐면 별표 3, 똑같이 별표 3이네요. 제4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위에 거는 4호랑 5호랑 같이 있었는데 4호는 여기 2021년 2월 19일 날 개정된 게더 뒤에 개정된 거잖아요. 어더 뒤에 개정되면서 별표 3에 제4호는 어 요날 기준으로 그 이후에 거는 어 바뀐 걸 따르고 그 이전 거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게 아까 요 4호가 개정이 된게 부칙에 또 있었다 하는 그날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2020년 9월 22일부터 2021년 2월 18일까지는 그 사이에게 이제 적용이 될 거고 2021년 2월 19일부터는 새로 또 최종적으로 바뀐 게 지금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부칙이 부칙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죠 어 먼저 주택법 시행령의 공통사항부터 잠깐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어 언제부터 개시일이냐 전매제한 요 행위 개시일이 그걸 봤더니 입주자 선정된 날 입주자의 지위로 선정된 날 이게 뭡니까? 당첨자 발표일인 거죠 선정된 날은 그날부터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못 파는 게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되었는데, 어, 그 다음에 종료되는 어떤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경우에, 전매 제한이 종료가 되고, 이제 팔수 있는 그 하나의 분기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소유권 이전은, 어, 대지권 지분은 아직 예를 들어 안 넘어오고, 건물만 넘어온 거, 그것도 소유권 등기됐으면, 건물 소유권 이전만 등기가 돼도, 소유권 이전 된 걸로 보고 전매를 할수 있도록 풀어준다는 라게 나항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는 뭐냐 했더니 이거는 개시일, 이거는 종료일 중에 건축물만 된 것도 지준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다는 주택에 대한 2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2개 이상일 경우 이것도 밑에 가서 살펴볼 건데요.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에 가장 긴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을 한대요. 뭐, 예를 들어서, 투기가 열 지구 안에 존재하는데, 분양권, 뭐, 상한제, 뭐, 그것도 같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뭐, 이런 경우들이겠죠. 두개 이상이라 하면. 그럴 경우에는, 가장 긴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적용을 한다 되어 있고요 다만, 법 제63조의 2, 1항 2호. 이거는 뭐냐면, 청약, 그, 그 관리 중에 위축 지역을 얘기합니다. 위축 지역. 위축 지역은, 어, 그 안에서 위축 지역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공 말고 그냥 지어서 이렇게 그 공급하는 그런 그, 그게에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을 한대요. 전매 제한 기간이 안정해져 있으면 그건 뭐 산그 뒷날부터 거래가 가능할 거고, 만약에 이걸 뭐한 달이라고 잡아놨으면 1 개월째부터 가능할 거고, 가장 짧은 걸 적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라는요, 추택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 기간. 그러니까 분양권 그 상태 기간이, 예를 들어 아직, 분양한 지가 4년이 됐는데 아직 입주를 안 했어요. 입주를 준공이 안 났어요. 그러면 뭐 등기가 안 나왔겠죠. 뭐 이런 게 3년을 초과한 경우인 거죠. 그럴 경우에 전면 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해당 수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럴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대요. 뭐 분양권 상태 4년째도 돼 입주를 안 했는데 3년 동안 어요 기간이 지났다. 분양권 상태 기간이 지났다. 요 상태인데 근데 그 앞에 어 만약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됐다 3년 이내에 2년 한 6개월 만에 아주 빨리 지어갖고 완공이 됐다 그러면 그걸로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3년이나 소유권이전 등기나 둘중 빨리 다가오는 날에 그냥 전매제한은 종결되는 걸로 정리하면 간단하겠네요 그 다음에 법 제64조 1항 1호 주택 어 해당 주택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길까지의 기간, 이렇게 돼 있죠.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 5년으로 한다, 이되어 있는데, 이거는 투기가 열 지구에서, 이제, 집을 공급하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하네요. 어, 이럴 경우에는, 어, 5년입니다, 5년 투기가 열 지구는. 그 다음, 법 제64조 1항 2호의 주택, 조정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인데, 어, 이럴 경우는 다음 강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따른데요. 어 과열 지역하고 위축 지역 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도 어, 이럴 때 아까 요나요 요 나목은 위축 지역이었죠. 위축 지역은 공공 외 그냥 일반 그 그거에서 개, 그 공급하는 거는 이렇게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전매 제한이 없어요. 공공 택지로 하는 거는 6 개월이 있어요. 요 위축 지역이 그렇습니다. 과열 지구 조성대상지역 안에 이제 그 청약 그 과열지역 있죠? 청약 주택 청약 그 과열지역, 조성대상지역입니다. 조성대상지역일 때 그거는 3년, 3년을 넘을 때는 3년, 조성대상지역은 3년, 유축지역은 공공은 6개월. 공공 아닌 거는 그냥 없습니다, 기간이. 가장 짧은 거뭐 적용한다 할 때도 없는 게 적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 그렇고요그 다음에, 4호에는 법 64조 제1항 제3호의 주택, 분양과 상한제 적용 주택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 각목 구분에 따른 기간, 다만, 전매의 제한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를 한때 그 기간이 도달된 걸로 본대요. 자, 이건 수도권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이면서 수도권인 경우, 어, 그럴 경우 투기가 열 지구에 있는 거는 이제 5년이고요. 투기가 열 지구 외에는 3년이 적용이 되고, 뭐 이렇게 쭉쭉쭉 기준이 있습니다 부산은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없어서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수도권 외에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곳 어, 그런 경우에는 어, 이게 지금 공공이 아닌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이제 뭐 없네요 그죠 없어졌네요 투기과열지역이면서 뭐 어 그냥 민간 행거는 투기가 열 지역은 3년 수도권이 아닌 어, 그런 그 그걸 얘기합니다. 아이고 부산이 투기가 열시가이니까막 저도 버벅대고 있습니다. <웃음> 패스. <웃음> 법제 64조 제 1항 제 4호의 주택 이거는 공공 택지 외, 공공 택지가 아닌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안에 어 거기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아까 장애인 특공, 신혼부부 특공 어 이런 거는 이제 5년.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감목이 아닌 것에 해당되는 어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부산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산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죠. 어 아니면서. 부산은 여기 수도권 외 지역, 광역시에 해당이 되는데, 어, 먼저, 감옥에 해당하는 주택 외 주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이면서, 관일억제 권역이거나 성장 관리 권역일 경우에는, 이거는 3년입니다. 3년.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어, 그 다음에, 자연보전 권역으로 되어 있는 거는 6개월이네요. 근데, 부산처럼 수도권 외 지역이면서 광역시인 경우에는, 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가 전매제한 기간인데 어, 이게 만약에 3년을 넘는다 그런 경우에는 3년으로 잘라주겠다 이 말입니다. 3년이 지날 경우에는 3년 만약 에 3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은 전매제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요게 그러니까 아까 어, 공공이 아닌 거는 아까 2020년 9월 22일 맨 처음에 있던 그 부칙을 따르겠죠. 공공은 2021년 아까 2월 19일이었나요? 그 부칙을 따르는데 어 그러다 보니 부산은 그러면 명확하게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수도권 외 지역이면서 부산은 광역시면서 어 그러다 보니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길까지 아니면 3년 소유권이 3년 넘어 뭐 등기가 나온다. 그러면 3년 동안 도시 지역 외 지역. 부산에는 도시 지역 외 지역이 기장군이 여기에 들어가나요? 군이니까. 기장군은 부산이 비규제 지역으로 조정이 풀리면 그럼 6개월이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외 나머지 15개 군은 전부 도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 어, 요거는 3년이 됩니다. 부산이 2020년 9월 22일 이후에 모집 공고가 나간 광역시의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3년간 적용이 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그 밖의 지역 양산시, 김해시 이런 건 어떤 지역입니까? 그 밖의 지역이네요. 그런 경우에는 개들은 없습니다. 그죠? 뭐, 6개월도 적용 안 되네요. 그냥 빵입니다, 빵. 비교제로 풀리면 그렇게 적용이 되네요. 어, 이렇게 쭉 오늘 그 주택법 시행령 중에 별표 3, 전매 제한 그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부산은, 음,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려도 2020년 9월 22일 그 부칙, 그게 이제 그 공포된 그 날부터,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어, 거기에 광역시이면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광역시이면 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어, 그런 곳들은 3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이 된다라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찾아 들어가는 법 말씀드렸죠 어, 국가 법령정보센터 그 다음에 원하는 법을 찍으시고 그 중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주택법 시행령이나 어, 이런 거 안에 일반 분양에 관한 것들은 주택법이나 이런 거 안에 어, 자료가 들어있는데 전매제한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3에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어, 부산은 굵직굵직한 일반 분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기다리고 있는데 3년간은 일반 분양 그거는 당첨이 돼도 거래를 못하십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나 어, 3년 동안은 거래를 못하고요 그러면 어, 초기자금으로 작은 자금으로 계약금의 10% 플러스 어, 피 적당히 이렇게 주고 한 6개월쯤 지나면 살수 있겠지 하고 기다리시던 분들은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금을 좀더 준비하셔서 조합은 입주권을 사셔야 됩니다 그거는 거래가 가능해요 부산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우리가 막연하게 6개월 되면 그래 되겠지 이렇게 여기고 계시던 분들은 어머나 이를 어떻게 이런 제이 지금 상황이 도래가 있고요 분양권 내가 당첨될 가점에 있다 그런 분들은 잠깐 뭐 당첨되면 6개월 지나면 홀딱 피받고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분들은 청량하시면 굉장히 곤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사고 팔고 안 됩니다. 조정이 풀리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을 지금 되짚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네요. 어, 이제 추석도 지났고요. 어, 최근에도 뭐 9월달 들어서도 아주 금매물들은 거래가 됐습니다. 대흔 3구역에 8사도 하나 거래된 게 있고요 뭐 알락일재건축에도 거래가 된게 있습니다 추석전으로 해서 완전 금매들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 말고도 레전드도 아주 금매물들이 있어요 백피타입도 아주 금매가 있고요 어, 뭐 8사타입도 있고 하니까 어, 추세가 이렇는데 그 중에 1, 2천 산게 아니고 정말로 몇 억씩 어떻해 이런 금액에 이런 거는 사도 될 물건들이 있어요 어, 뭐 그런 것들을 소개를, 뭐, 하나씩 괜찮은 것들을, 어, 드려왔고, 그런 건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대출을 무리해서 집을 투자를 하면, 금리가 아직 높기 때문에 곤란할 수 있잖아요. 어, 근데 너무 비관주의에 빠져서, 어, 부동산은 무조건 내려갈 거야. 그런 분들은 또내 집을 마련하는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려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바닥을 놓치기도 또 쉽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가 옳다는 없지만 그래도 기회가 온 경우에는 살펴보셔야죠 어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뭐 제가 마치 뭐 부동산을 뭐 올라 라 내리라 하는 이런 사람인 것처럼 댓글을 다실 분들은 <웃음> 댓글 사양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 안 들으시면 되고요. 직접 유튜브를 원하시는 내용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 댓글 달러 갔다 오겠습니다. <웃음> 힘나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웃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또 댓글로 응원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